진짜 팔 갈고 넘으셨네요 네,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제가 몰입을 한 나머지 아무것도 못 잡고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 곡이 너무 길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더 마스터 a s t e r 트 역사상 곡을 끊어야 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하시자마자 아, 이건 끊으면 안 되는 연주? 딱 알겠더라고요 이 곡이 1라운드에서 했던 볼컴 곡보다 훨씬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어떤 뭐 테크닉적인 부분보다도 이렇게 몰입해서 또 격정적인 연주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저도 너무 잘 들었고요 볼컴보다 이 곡을 훨씬 더잘 이해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역시 내가 잘 이해하고 좀더 깊이 알고 있는 곡을 무대에서 훨씬 더잘 연주할 수 있다. 물론 내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볼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우리 김지영 님의 그런 열정적인 사운드, 그러니까 감정 뿐만 아니라 소리도 굉장히 좋았고 곡을 끌고 나가는 그런 에너지도 굉장히 좋았고 음, 모르겠어요. 1라운드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조언을 듣고 또 갑자기 하, 변신을 한 건지 <웃음> 어,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원래 김지영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웃음>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주 좋았어요. 지금 이 홀에 지금 두 번째 연주하는 거예요? 1라운드에서 어, 독주로는 독주로는 두 번째, 네. 어, 그래서 지금 훨씬 더 벌써 음향을 익숙해진 것 같은데.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컨트레스트 대조되는 그런 아티클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소리 라던지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도 정말 잘들었고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사실 너무 즐겁게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똑같이 느꼈던게 그 바이셔에서 바이셔 넘어갈 때그 긴장감이 조금씩 더 이렇게 아, 빌드업이 조금 더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잘 들었고요. 아, 좋은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냥 저는 1라운드 때보다 정말 훨씬 더 좋은 평을 많이 들어서 제가 1라운드 때 각오로 2라운드 때는 훨씬 더 잘하면 좋겠다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이루어진 것 같아서 뭐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코멘트 많이 도움 되시죠? 어, 네, 아주 네. 많이 도움. 그럼 했는데. 점수 안 받도 돼요. <웃음> <웃음> 저희만 볼게요. <웃음>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이 라운드 공연 진출자가 되실 것같아요 네. <웃음> 더 저보다 잘하시면. 그거는 네, 단언할 수가 없겠죠? <웃음> 어, 여러분, 정말, 정말, 정말, 많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